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아 끄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44절을 우리 한점듣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은혜 자리에 함께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혜 감사드리고 우리 서로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 한번 서로 교제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사건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번 어떻겠는가, 어떻는가를 게 어떤 가 잠깐 보면 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자 늦게서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서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저들을 데리고서는 무덤으로 가셨는데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이 명령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됐는데 시체 썩은 냄새가 날 건데 하면서 고개를 가로 저었습니다 바로 이때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이 아주 에, 그,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4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네가 믿으면 뭘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꼭볼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 외치셨는데 아니 명령하셨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자 바로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 음음에서 나오는데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 얼굴이 수근에 쌓여 있어요 음. 자 바로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명령 하나를 또 하셨어요 아까는 돌을 옮겨 놓으라 첫 번째 명령이라면 두 번째 명령은 자 이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너희들이 풀어주어라 너희들이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도록 해라 자이 나사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은 수의에 감기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져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살기는 살았으나 그는 묶여서 나온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죠 풀어 놓아 다니게 해라 자이 말씀에는 상징적인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보겠는데 이두 가지를 꼭 여러분 네,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 한번 그때 그 어, 시간을 한번 재현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으로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자 그렇다면 그 순간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 마르다 마리아가 보자마자 오빠 하면서 오빠께 달려가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이들은 오라버니에게 다가가지를 않습니다 나사로를 눈앞에 세워놓고선 물끄러미 바람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냐? 빨리 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몸짓 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살아났는데 왜 달려가 부둥켜 안고 풀어놓지 왜안았을까 무서워서? 믿기지 않아서?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이들의 관계를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저들은 평소에 어떤 사이였던가 저들에게 나사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랑하시는 자라는 11장 3절의호칭에서 저들의 관계가 짙게 묻어나는데 정말 의지하고 사랑했던 관계죠 서로 아끼고 위해주고 동생을 위해서라면 오라비를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생명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만큼 친밀한 사이, 의지하는 사이, 예, 기대는 사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나사로가 어떤 모습인가요? 언제까지나 큰 울타리 버팀목이 될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덜컥 썰어졌잖아요 그리고 며칠 뒤에 숨을 거두어 버렸어요 이로 인해서 두 자매는 큰 신망 상실감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죽어버린 오빠 때문에 그러니까 나사로는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동시에 그 오빠가 죽는 바람에 너무 실망, 상실감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실망과 상처를 안겨준 그런 차이였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향한 서로 상반된 두 감정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것이 사랑하는 감정이든 실망하는 감정이든 그때부터 상대를 묶어두게 됩니다 내 눈앞에서 내 시야에서 세워놓고선 떠나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풀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데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이 시야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시야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생각, 감정이라는 이 부분까지 그 시야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를 그곳에 묶어놓습니다. 그 사람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묶어놓기도 하고 반대로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실망시키고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 상대를 묶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온통 그 사람 생각뿐입니다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집중이 되지 않아요 어떤 일만 생겨도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생각납니다 연관시킵니다 자한 어머니 이야기를 제가 지어서 해드릴게요 이 어머니는 너무 사랑하는 외동 아들을 두었는데 이 아들 볼 때마다 너무 자랑스럽고 하, 참 우리 아들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가 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 며느리를 향해서 쿨하게 이제 결혼했으니 네 신랑이니까 네 마음대로 그리고 데리고 살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을 이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해 주었어요. 근데 이 아들 부부는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전세지만 방이 세 개짜리였는데 이 부부는 방 하나를 비워 두었어요. 근데 아들 집에 온 어머니는 그 비어있는 방을 보더니 자신이 예전에 쓰던 화장대를 갖다 놓자. 그래그 옛날 화장대라 가지고 그 신혼집 인테리어 컨셉하고는 안 맞는데, 그걸 갖다 놓고는 그 후로 이제 시어머니가 이 집에 올 때마다 이것저것 물건들을 하나씩 챙겨놓고는 그 방에 계속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가 숫제 그 방에서 이 어머니가 주무십니다 그리고 밤이면 거실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 어느 날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른데이 아들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아들이 떠나자 집이 집이 아니더라 정이 없는 남편보다 내 마음이 살고자 하는 곳은 아들 곁인데 너는 이런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더구만, 아니더구만. 너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런 얘기를 자꾸 그 어머니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연낸 이야기예요. 혹시 우리 집에 이야기가 아닌가 둘째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며느리 경우입니다. 며느리 경우. 너무너무 신앙적기로 소문난 집이기 때문에 시집을 갔어요. 물론 시어머니와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권사님으로 너무 거를 듯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는 그야말로 나무랄 데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를 힘들게 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질 않아요. 이것저것 간섭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음식을 놓고는 스트레스를 너무 주는 거예요. 아들은 이런 음식 좋아하는데 이런 음식 잘 먹는데 아, 그러면서 자기가 반찬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반찬 자랑도 하고 아,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들은 며느리 솜씨의 입맛이 이제 들여져 가야 되는데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반찬 투정을 어머니가 하지 않나 걔네 이제 상처를 계속 그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 며느리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일에 바로 그런 시어머니가 저쪽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근데 자꾸 그쪽으로 눈길이 갑니다 그쪽만 바라봅니다 근데 뒤통수만 바라봐도 머리가 찡합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했던 행동들이 내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어머니가 말로 준 상처가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앞에 경우에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 아들을 풀어놓지 못하는 경우의 이야기예요 음. 그리고 뒤에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가지고 실망시키고 상처를 줘서 풀어놓지 못하는 경우에 자 이런 경우가 비단 부모와 자녀 사이에만 일어날까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더 나아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늘 의식이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 말투, 눈빛, 심지어 제스처까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쏠립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했던 말, 행동이 잊히질 않아요 그래서 미워요, 신경이 써요 도무지 그 사람과 한 하늘 아래 있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곁에 앉지 않으려고 멀리 자리를 잡았는데도 그 사람이 자꾸 의식이 돼요. 묶어놓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 시선이 자꾸 가요. 그를 풀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임택진 목사님이시라고 청량리 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 목사님 자랑하시죠? 네. 이분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실습 시간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단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단임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 서면 두 종류의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또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반대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가시와 같은 사람이 눈에 들어올 거다. 아, 오늘은 어디 앉았지? 아유, 저기 있구만.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 그때가 영적 위기라는 것을 알아라. 그랬어. 요 좋은 사람이든 싫은 사람이든 묶인다. 그게 염적 위기라고 지금도 그 이야기가 제 눈에 제 귀에 생생해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내 눈에서 내 시야에서 생각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너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까 제가 첫 번째 경우 같으면 아들 장가 보냈으면 아들 떠나 보내야 되지 아들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자꾸 묻고 있잖아요 풀어놓지 못하고 있는 경우잖아요 뒤에 경우에는 실망시키고 상실감을 주고 미워요 그럼 미우고 실망시키고 그러면 풀어놓고 끝내야 되는데 더 묶여 더 의식이 돼 나도 좀그 사람에게서 자유롭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해서 몸부림치고 있단 말이에요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고 더 생생하게 떠오르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 기독교 소설 중에 베스트셀러가 된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이 너무 유명해서 영화까지 나왔죠 오두막 아마 읽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 기본 주인공 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느 날 자녀들과 함께 소풍을 갔다가 그만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꾸 찾다가 산속 깊은 곳에서 피해 젖은 딸의 드레스만 발견될 뿐이에요 실종돼 버렸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어찌 딸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 딸을 계속 묶어두고 있죠 또한 반대로 그 딸을 죽인 사람 그 범인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또한 계속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인간이 누굴까? 그 놈이 누굴까? 그런데 어느 날 편지 하나를 받게 됩니다 딸의 드레스를 발견했던 그어둠막 쪽에 그쪽으로 오세요 라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혹여나 그어둠막에 가면 내 딸을 만날 수있을려나 살아있는 딸을 볼수있을려나 하면서 이 맥이 오두막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오두막에 성삼함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맥을 데리고 깊은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더니 드디어 동굴 속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사랑하는 딸 미시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네 얼마나 마음이 엄청났겠죠 그런데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그 미시가 저쪽 먼 곳에서 즐겁게 뛰놀고 있는 그 광경을 또한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천국이죠 그 천국에서 저먼 곳에서 뛰놀고 있는 너무나 기쁘게 뛰놀고 있는 그 미시를 발견하게 하시면서 그 현장에서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맥, 용서란 너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너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야 맥, 용서는 너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너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란다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한다는 의미이지 이 말은 그 후에 그는 그렇게 사랑했던 미시도 또 그렇게 미워했던 살인범도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요 성삼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서 자기도 모르게 사랑했던 딸도 딸을 죽인 살인범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떠나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매개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그게 가능했나요? 그렇습니다. 맥이 참 평강의 주님 진정 사랑의 대상이며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다 떠나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성삼이 하나님께서 맥을 보실 때이 아들이 자기 사랑하는 딸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묶여있고 또한 이 아들이 이 딸을 죽인 그 살인자의 증오와 그 살인자의 미움 때문에 또 묶여있고 온통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 맥을 풀어주기를 원하셨던가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를 오두막으로 콜링하시고 맥 용서란 너를 지배하는 것부터 너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니 그러면서 이맥기 주인공이 풀어 노아타님을 경험하는 그런 안다운 그 사건의 클라이맥스가 그 소설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나의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고 내 의식 세계에서 떠나지 않는 나의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아 너무너무 사랑해서 놓아줘야 될때 놓아줘야 되는데 놓아지질 않아 오히려 더 묶고 있어요 더 묶여요 반대로 너무너무 실망스러워 미워요 그래서 내 시야에서 떠나질 않아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아들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풀어져야 네가 산다는 겁니다 풀어져야 관계가 산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너무 사랑함으로 묶여가지고요 너무 미움으로 또 묶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포로된 자예요 묶인 자예요 그 포로와 그 묶임에서 사단은 통로를 열어, 열어버려가지고 온갖 미움과 증오와 괴로움과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것들이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묶일 때 내가 묶, 묶어놓고 있는 사람, 사건, 문제를 떠나보낼 수가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은 그 어떤 문제, 그때 그일 그것 때문에 많은 애들이 묶여 있어요 주님께서는 풀어내기를 원하세요 풀어놓아 다 내게 하라 자유하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먼저 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로야. 그리고 또한 가지는 풀어 놓아다니게 하라 또한 가지 매우 깊쁜 메시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왜 주님께서 나사로를 꽁꽁 묶고 있는 것들 다 풀어버리지 아니하셨을까? 왜 저들 보고 너희들이 풀어라고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사망권세에서 그를 풀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왜그 능력의 주님께서 나사로를 묶고 있던 녹근 배어 두근까지 다 풀어버리지 아니하셨을까 왜 그냥 두셨던가 그리고 왜 구태여 너희들이 다가가서 풀어자라고 하시는 걸까 그러고 보니까 고개가 가우뜬 그려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잘 들으세요 이제 먼저 나사로가 살아난 시점을 한번 봐야 돼요. 나사로가 살아난 시점 41절과 43절을 제가 여들 때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3절 나사로야 나오라. 자, 41절을 한번 읽을게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저기 보시면 왜내 말을 들으실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이라고 말씀했을까? 이때 나사로는 분명 무덤 속에 있었어요 무덤 속에 있으면 그러면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문법적으로 맞아요 상황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아니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요다자캐시 마크를 다시 달아보세요. 그리고 또 이런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살아나라. 지금 내가 선, 주님이 선포할 때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도대체 나사로가 살아난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와 여러분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을 봐야 됩니다. 자 8장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기 노랗게 표시된 거 한번 읽어주세요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셨으니 그리고는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자, 저기 보면 다섯 가지 나왔죠? 다섯 가지. 그게 뭘까요? 미리 아심, 또 미리 정하심, 세 번째는 부르심 네 번째는 의롭다 하심, 다섯 번째는 영화롭게 하심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우리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다섯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단계로 인해서 구원이 시작되었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자 그렇다면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나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니까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부터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야말로 만세전입니다 그러나 이 그때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때이죠 하지만 이미 그때 누가 일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게 됐고 청년 때 내가 하나님 분명히 만나게 됐고 제가 초등 중학교 다닐 때 그때부터 예수님 알게 되고 청년 때아 내가 구원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때 제가 알았는데 그런데 이 구원의 다섯 가지 단계에 의하면 내가 초딩 때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 내가 어렸을 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정하시고 구원의 서정 가운데로 인쳐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가 드디어 세 번째, 불우심의 단계에 이를 때, 불우심의 단계에 이를 때, 대위가 나보고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뒤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어요. 그때부터 내 눈이 뜨이면서,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지만 나는요, 이미, 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아셨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살려놓으신 사람이었어요.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의 과정에서 구원의 인침을 받은 자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나사로는 언제 살아났다고 할수 있을까? 17절에 유대로 가자. 내가 깨우러 가노라. 41절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단계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묶여 있었고 무덤 속에 있었어요 심지어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때도 묶여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그는 주님이 이미 살려놓으신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으로볼 때는 묶여있는 죽은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나사로 즉 주님께서 이미 살려놓으신 나사로에게 네가 다가가서 너희들이 다가가서 이 나사로를 살아났는데 이미 내가 역사했는데 이래 함께 동참하면서 풀어내라 풀어내라 할렐루야 풀어내면 된다 풀어내면 된다 나사로를 살리신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게 뭐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두세요 지금 우리 곁에요 주님이 이미 살려놓으신 나의 나사로가 있어요 그런데 내 눈에는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그 어떤 선입관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를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안돼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내 남편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안돼 아무리 해도 예수 안 믿어 마르다와 마리아 저들은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요 그가 병들어죽는 모습 봤어요 저들은 두 손으로 분명히 확인했어요 그 싸늘한 시신을 직접 염하고 세마포를 입혀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흘이나 지난 지금은 저들은 코로 시신 썩는 냄새까지 또 확인했어요 무덤 앞에서 말입니다 때문에 그 나사로는 싸늘한 시체로 누워 있어야 하고 꽁꽁 묶인 채로 영혼이 무덤에 있어야 할 존재라는 선입관 고정관념이 저들 내리에 꽉져 있었던 거예요 나살에 대한 심각한 편견이죠 그래서 주님 모시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문을 막은 돌을 옮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눈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풀어줄 생각조차 못한 채 그냥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를 살려놓았어요 하지만 내 육신의 눈에는 여전히 묶여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보입니다 그래서 다가가 풀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다가가 손을 내밀고만 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텐데 멍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입관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도도한 아람 사람 나만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던가요?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저 김수건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 초딩 때 중딩 때 그때 내 친구들 만나면 네가 목사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마르틴 니밀러라고 하는 목사가요 2차 대전 책임 백서라는 것을 발표해서 논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발발에 대해서 그는 히틀러를 비방하기보다는 먼저 독일 교회와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논쟁이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을 통과하는데 내 뒤에 있던 사람의 소리가 들렸다 주님께서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냐고 느 물으시자 그 사람은 아무도 주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목소리가 하도 익숙해서 돌아보니 그는 다름 아닌 아돌프 히틀러였다. 이 사건이 내 삶을 바꾸어 놓았다. 그때까지 그가 죽기를 바란 적은 수없이 많았지만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사실 누가 히틀리에게 다가가 전도한 자가 있는가. 우리는 그를 소망 없는 자라고 방치해버렸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런 거을 발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은 대사명 중에 대사명이에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대사명이에요 지금 내 곁에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살려놓았으니 다가가 풀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어떤 손입관평견을 버리고 다가가 손을 내밀면 그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가가 말을 걸거나 전도하거나 걸할때 반드시 불우심의 단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코로나를 지나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그라져 가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말이 너무 낯설기까지 해요 아니 요즘 이런 시대에 누가 전도 받고 교회 나옵니까? 그럽니다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힘이 늙어가고 있어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그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늙어가는 거거든요 저거들끼리만 오순도순 지내려고요 누군가를 향한 아픔 열망이 없어요 자기 밖으로 챙기기만 바빠요 노화현상이죠 그런 교회는 늙어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되새기십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곳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는 못 봐요 내 직장 동료 중에 내가 만나는 이들마다 주님이 미리 아시 미리 부르신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부르신 누군가가 불러주면 누군가가 당겨주면 누군가가 체근해주면 누군가가 이제는 교회가야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주면 우리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미 시작한 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미 살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처럼 단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소망 없는 사람, 영적으로 죽인 사람, 죽은 사람으로 보일 뿐이죠. 안 돼, 저 사람은. 씨도 안 먹혀. 말도 안 먹혀. 그러면서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안 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 이런 선입관과 고정감이, 고정관님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건 사명 다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제가 몇번 찔러봤는데 말이 안 막히더라. 그리고 방치하는 그런 우리 가족이 있습니까? 우리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까? 내가 만난 사람 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르심의 때가 있지요. 때가 있지요. 저에게는 중학교 학년 때가 그때였어요.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저를 만세 전부터 이미 정하시고 아시고 구원에 소정 안에 있었어요 저는 때가 있죠 그때는 몰라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포기하지 말고 안 되더라 말해도 그덕도안해 라고 도의시하지 말고 그선이깐깨어져그고정관은 깨어져요 오늘도 귀해 주실 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녹화하세요 제안하세요 또 말씀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가 미리 아신 미리 정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일어을때내말 한마디에 내 몸짓 하나에 부르심에 반응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은 사단에 묶인 자들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수많은 매듭들을 기도와 예배로 풀어내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 새날교회는 누려야 됩니다 아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만 풀어놓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무지해가지고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우리 고정관념에 애들이 무슨 기도하겠노? 청소년들이 무슨 원팅하겠노? 이 고정관념이 깨어져야 합니다 이번에 24시간 연속 예배 큰 은혜가 시간시간 부어졌는데 간증거리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참 무엇보다 우리 청소년들이요 24시간 내. 내 네요쪽에 자기들이 자리를 점검하고 아예 중3층에 자리를 깔고 자고 또 깨면 또 여기 와서 앉아있고 또 예배하고 그리고는 예배 첫 시간에 24시간 첫 타임 때 오프닝 예배 끝나고 음, 그 다음 예배 시간이었는데 예배 때 오늘 청소년 하나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막 울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청소년이 다가가지고 또그 우는 애들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걸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야 봐라 네 아들이다 그러면서 만나 홀에 있는 네 개까지 포기했어요 우리 애가 이렇게 운다고? 우리 애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한다고? 믿기지 않는가 봐요 믿기지 않는가 봐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영적으로 계속 지금 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러면 이 풀어짐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청소년들이 정말 자유롭게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미 이미 할렐루야 오늘 주셨는데 이번에 수련회 때참 좋은 강사님이 오셨어요 그 젊은 목사가 터치했어요 그때부터 청소년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수련회부터 막 계기가 일어난 지금 막계 계속 풀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수련회가 뭡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터치가 일어나는 시간이었죠. 할렐루야. 아 그리고는 우리 부모들과 담당 부서만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집 중부예배 단골 기도 제목이 다음 세대 기도입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생기야 불어오라 하늘이 열릴지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계속 기도로 땅에 묶인 것들을 풀어내는 기도를 하니까 이 애들이 변하면 얼마나 변하겠나 이 애들이 기도하고 예비하면 얼마나 하겠어 자기 자식들을 보면서 저 애가 막 울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비한다고 원티간도가 어린도 없다 라는 선입관과 고정관념에 묶이지 않고 돌파의 기도를 해대니까 지금 풀어놓아 다니는 나의 다음 세대 나사로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풀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청소년분은 시작 같아요 음. 어린일부터 풀어내야 되고 우리 고정관념선의관으로 묶지 말고 늙은이도 꿈을 꾸고 할렐루야 난 이제 신앙생활 다했다난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 이제 막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풀어내는 자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셨어요 이미 열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터치하면 돼요 우리가 터치하면 돼요 저도 24시간 예배 때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또한 예배자가 우리 젊은 40대 집사님이셨어요 나는 저 집사님이 예배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저 집사님이 그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악기도 못하면서 기타도 못 치면서 신디도 못 치면서 이 자리에서 그 40대 젊은 집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어설퍼지가 않아요 이상하지도 않아요 아니 저 집사님이 저렇게 예배를 인도하나? 저렇게 노래를 하나?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볼때 저분이 정말 예배, 전심으로 예배한다고 음악적으로 합해 뭘 한다고 그 스니컨 고정관님이 묶어둘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콜하지 않아, 아무 떴지 터아 않아 그런데요, 그 아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집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는 거예요 풀어 놓아 다니는 현장이요 살렐루야 와, 저런 예배 영성이 있었나 저런 예배의 영성이 있었나? 그 누군가가 터치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콜했기 때문에 예배하십시다 집사님 하세요 인도자 할수 있어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 집사가 풀어놓아 다니는 예배의 영성을 가진 자로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목사면서 내가 장로건 사면서 성도들 어쩌면 묶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된다고? 새날개온지 응? 얼마 됐어? 묶는 거죠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사명을 느낍니다 목사의 사명이 뭐냐 목사의 권위로 성도들 묶는 자는 여러분 이거는 사단의 짓입니다 다 풀어내야 됩니다 주사는 할수 있습니다 합시다 하면 됩니다 주님 능력 주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면 됩니다 합시다 이게 리더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 목장 모임도 이제 여러분 선입관에 묶이지 마세요. 그 안에서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도 할줄 알고 목장에서 기도할 때 사단에 묶인 것들, 죄와 더러움에 묶인 것들, 각종 중독절, 돈에 묶이고 질병에 묶인 자들이 목장 기도로 돌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보면 4장 18절과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 포로되고 묶인 자가 자유함이 일어납니다 우리 새날에는 계속 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도 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묶여있는 자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토치만 하면 기도만 하면 선포만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선입관에 닿지 말고 고정관념에 묶이지 말고 할렐루야 늙은이도 나이 드신 분도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하고 어린아이도 유치부아이도도 방언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신령한 세계를 보고 아멘 우리가 자꾸 눈을 감기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겠서요 자리에 한번 다 일어나세요 자리에 다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역사가 내게도 가정에도 교회도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예. 우리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 역사 해야 됩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역사가 내게도 가정에도 교회다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머리속에 계속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묶인 것 풀어라 포로된 것 자유라 자유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